자 어떤 분의 시체를 이리로 데려와 볼까요? 진실은 두 개, 저 분입니다. 데려오겠습니다. 두 개님 직업 혹시 어떻게 돼요? 저요? 저요? 깐부 깐부? 오리, 오리예요? 거의만 깐부? 중립이구나. 어어! 중립이구나. 깐부 깐부? 깐부 합시다. 오케이 우리 계속 같이 있는 거야? 네. 이쪽 왜쪽 뭐야? 한탄이야? 미션 미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왜? 이쪽 이쪽 이쪽 왜요 믿었다가 배신다는 게 한편이에요. 미션 미션 <목소리> 이쪽? 아참 어디 갔어? 같이 있자니까 어디 간 거야? 빨리 미션 모해야 가 내가 진가 내가 같이 있을 때아 너무 돌아다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 왜 자꾸 돌아다녀 어? 같이 옆에 있자니까 왜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어 이렇게라도 같이 있자 끌고 다녀야겠다 계속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거야. 둘이도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거야 자, 내가 친구 데려왔어 둘이 같이 놀면 돼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<웃음> 이거 뭐야, 뭐야? <웃음> 이거 뭐야. 뭐야? <웃음>